예,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자유 애국 TV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신동보 제독의 실전약이 또 들어왔습니다. 예. 야, 신동보 제독 나왔습니다. 예. 죄송 예. 예. 그, 한미 그 공동성명서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아그렇죠 어, 그게 4일 전이죠. 예. 3월 18일 날. 예. 그 한미 외교장관, 북방문장관, 독수의 그러니까 2 예. 플러스 2. 예. 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공동성명이 발표를 했는데, 예. 아니, 그게 북한 비핵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 왜냐면 그 전날인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미일 예. 2 플러스 2 회담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그러니까 미일 2 플러스 2 회담 공동성명에는, 예. 북한 비핵화가 딱내시돼 있어요. 예. 그 뭐라고 되 있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다. 음... 이런 문구가 딱 들어있다고. 예. 근데, 우리의 공동성명에는, 아예 북한 비핵화 말 자체가 빠져 없어. 예. 그래서,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외교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불량 제한 때문에 그런 문구를 못었다 음. 그러니까, 명이 공동성명에 불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게 말, 말이 안되잖아 그래서, 그, 그, 그몇 자, 그, 읽는, 는 그걸 불량 제한 때문에 못었다고 이따에 배밀한 그럼 거예요. 다른 걸 빼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른 이게... 것 빼기 어디 있어요? 그 이상의 아, 중요한 그 그러니까 이슈가 지금 어디 있냐 이거야? 거짓말 인거죠 지금 한한미북이이 한, 이 간에 예. 북한 비핵화 만큼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없어, 없죠. 예. 그 때문에 온 5천만 국민이 핵 인질로 지금 잡혀 있는데, 예, 예. 어 예. 어떠하면 우리나라 전멸되는 거예요. 예. 핵그 잘못 그, 그 김정은이가. 예. 결심하는, 하면, 응. 어, 그게 목숨이 다 걸려있는데, 그거 북한을 핵 제거 이상에 예. 우선되는 이슈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치. 근데 그 문구를 불량자미 때문에 뭐냐 다 그게 외교부가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정신분열증이 걸린 놈들 같아. 응? 아니, 이게, 이게 아니, 그 진짜로 외교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방부도 지금 그, 그, 한미연합훈련을 하도 한 3년, 4년을 안 해놓으니까, 지금 기초적으로 컴퓨터 PC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그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라고. 어 그래? 예, 지금 그또뭐 언론에 나오고 하더라고. 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고 외교부도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저기 뭐 토지 그 뭡니까 저 LH 부동산 투기 그 전국의 국회의원들, 청와대 지금 직원들 다 연결돼 있고 대통령의 그 친인척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국정 농단, 국토 농단, 국방 농단, 외교 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 이제 그뭐 국정 전반에 예. 문제가 없는 음. 부분이 없잖아요. 제일 그 일반 시민들, 일반 예. 국민들한테는 지금 아파트, 부동산 예. 예. 가격이 뭐 치솟아가지고 예. 특히 젊은 층에서는 뭐어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 저축해가지고. 예. 뭐,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는 집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오리서 살다, 전세 살다가, 예예. 조그만 집또 구했다가 그쪽 평소 좀 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예. 그, 그, 살아왔잖아요. 그 희망을 가지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상태는요, 집을 자기도, 자기 노력으로, 예예. 크게 뭐 유산이 많다든가 하지 않는 한, 예예. 불가능하다 불가능 예. 그럼 완전히 자포자기야 지금 그렇게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 나라를 희망이 싹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예. 모든 국정 전반이 그렇다 이거야 근데 예. 특히 안보 분야는 예. 가장 어 국가원수가 예. 국가, 국군통수권자로서 가국 예. 최우선해야 될 대통령의 첫째 책무거든 예. 국가안보는 왜?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재산 이거 예. 다 그, 지키는 거, 그거란 말이야. 근데, 예. 이게, 완전히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예. 그, 거짓, 평화쇼 하는 바람에, 예. 예? 예? 국민들한테 완전히 속인 거야. 예. 속이가, 이게 완전 히다 알아버렸어. 예. 왜? 어, 저, 4.27 판문점 정상회담 2018년도 할 때만 해도, 예. 끝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 이거, 김정은 위원장이 1년에 핵 폐기하기로 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그이기 국민들한테 몇번 이야기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을비필요 유엔까지 다 그렇게, 예. 거짓말을 했어. 그 예. 근데 거짓말 한게 드러나는 게, 북한 핵폐해는 그냥 더 늘어났단 말이야. 예. 핵무기도 늘어나고, 예. 미사일도 더 고도화되고, 그걸 또 지난번 8차 노동당 대에서 공식화 해버렸잖아. 예. 핵무기 완성했다. 예. 여기까지 또 통일까지 하겠다. 예. 그 다음에 전술 핵무기까지 개발하겠다. 예. 그다음 핵잠수함까지 하겠다. 예. 김정은 자기 입으로 공언해버렸단 말이야, 공식그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떡할 거야, 이게. 예. 완전히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쳐버렸는데. 예. 근데 그래갖고 이걸 예. 저 북한 비핵화하는 말을 한미 투플러스 투 해담 끝나고 공동성명에다가 예. 열 수가 없지. 음... 네? 그러니까 이걸 뺀 거야. 야, 우리가 뭐... 이걸 주장해가지고 미국은 이고싶죠 예. 하도 한국 정부에서 이거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좋은 거란 말이야. 야, 이거 뭐 이런 그 미국에서는 뭐 이런 자식들이 다 했나. 그리고 뭐 저정의용 저 국방부 자, 저 외교부 장관하고 우리 예. 저수 국방부 장관이 참가했잖아요. 예, 예. 정의용 국방부 외교부 장관한테 기자들이 물어봐서 어, 북한 비핵화 그것도 안 들었는데 어 아니 예. 북한 비핵화가 맞느냐, 한반도 비핵화가 맞느냐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예.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도 예. 얘기했네.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국민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란 말을 계속 주장했잖아요. 예. 그 저희는 미국핵 우산을, 그걸 음. 그 보장을 못 받도록 한 거란 말이야. 예. 그리고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예. 그게 그 바탕에 깔려있는 개념인데, 그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예. 북한 주장 카대로 그냥 자기가 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 에? 예? 그 웃기는 거지, 웃겨. 이런, 이런, 이런 작자가 청와대 그 국가안보 정책 실장, 국가안보 실장을 했잖아요. 예, 예. 하고 또 외교부 장관을 또됐네 이번에. 예. 예. 이, 대한민국이 예. 정신이 빠진 거예요. <웃음> 어?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정의용이라는 이 작자가 예.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게 난, 제가 의심스러워요. 저 어, 양반은 제가, 제가 머릿속에 그 외교수로 통상, 미 원래 통상 노동 그쪽 전문 아니야? 이게 국가 안보 전략 개념이 예. 이 사람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 아주 거짓말쟁이고, 예. 얍싹하게 말이야 속이고 아, 지, 지난 장 저, 저, 트럼프 대통령까지 3년 전에 미국 가서 속이 가지고 미국 정상회담 성사시키고 막 그런 했잖아요. 예. 근데 데이 보니까 아 쏘았거든. 예. 그고 완전 라이어. 미국 국무장관이. 폼페오 장관이 라이어라고. 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라고. 라이어라고 라이어라고, 예. 어 한국 그저 국가안보실장이 예. 거짓말쟁이다. 그고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뭐야 음. 있잖아요. 수 지금 뭐 서훈, 서훈 서훈 예. 두 사람이 그 미국 가서. 예. 그런 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예. 직접 기자들한테 발표하려 했거든. 예. 근데 그수은그 당시 국정원장은 지금 현재 국가부 실장이야. 예. 정용 후임자로 예. 똑같은 놈들이야 앉아가지고 나라 다 망, 그거 그냥 아무도다 망치고 있는 거야. 예. 예? 이 후대, 후대의 이 역사가들이 이게 저 역적이라고 이렇게 좀그 써줘. 반드저 책임 물어야 되죠. 반 만든 책임 물어야 됩니다. 완전 반역죄로 예. 다 저, 저, 그 감옥에 그 처해야 돼, 저 새끼들은. 뭐 이거 하여튼 이 적과 합사해 가지고 이 네.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면 그러니까요. 그거는 여적죄, 여적죄는 음. 형법 96조에 보니까는 사형밖에 없더만요. 예, 감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 예. 어, 북한 어, 평화쇼, 예. 거짓 평화쇼. 예. 그다음에 비핵화 사기극. 예. 이거 전말을요. 예.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예. 그 책임 물어야 돼. 그걸 예. 수욱저저수 어, 아, 수운. 그 다음에 예, 정용. 예. 두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에이, 왜냐면 예. 국방태실를 완전히 와이드 시키뿐인데. 예. 그런 엉터리 그 사격을 펼치는 바람에. 예, 예. 그리고 그 연장준상에서 9.19 군사 합의를 하고 말이죠. 예, 예. 그리고 국방태실를 완전히 와이 시키뿐이잖아요. 그전 항공문사를 다루먹었거든 예. 예? 그렇게. 저. 그 이상의 반역이 그 있을 수 없죠. 이게 예, 반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역. 심지어는 북한에다가 네. 원전까지 지어주려고 그러고, 예. 북한 핵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 원자로, 예. 그 핵, 원자력 추진 체계로 전용 가능한 스마트 원자로까지 수사를 다밝아났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 저, 네. 그, 그, 네. 산자부, 그, 저, 파일, 삭제한 파일 안에, 그, 그 드러났잖아요. 북한에 원전 건설을 해주려고 하는 예. 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전부 이, 뭐, 지금 드러난 장거만 해도요, 예. 두 사람은요, 완전히 그저 사행 아니면은 무기징역이야. 그, 반대 책임 로해야 돼요. 아, 그, 참이 대한민국이 지금 망가질 떄 망가졌습니다. 이 대한민국 군대가 에, 진짜 몇년 동안 한미연합 훈련 안 해가지고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 하는 것도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응방진창이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 나오고 있는데요. 참. 하여튼 그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망가뜨린 모든 그, 현역, 뭐, 예비역, 장성들 뿐만 아니라, 뭐, 국방장관 등등등등, 그 책임자들, 전부 나중에 한번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그게 네. 사회 정의가 아그 정점에 싶은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그죠?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이 책임에 절대 벗어날 수 없죠. 예. 내가 보니까, 완전히, 예. 저, 반역, 국가 반역의 이적행위에, 유적제에 예. 예. 아마 이게, 저, 그짜부로수 없이, 예. 그 책임에서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예. 보기에는. 예. 자, 그리고 빨리 그 국방태세를, 복원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국민이 생명과 재산이 걸렸는데이 예. 상태로는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리고 한미 동맹을 완전히 더 강화시키고, 예. 완벽하게 복원시켜야 이게 나라가 안전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더 진짜로 한미 그 동맹이 완전히 강화가 되려면은, 예. 그, 일본에 있는 그 미칠함대 기지를 제주도나 군산이나 이런 데다가 크게 하나 지어가지고 유치를 해버리면은, 그런가, 그것도 좋은 어, 그러면 완전 한,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 아니지. 예. 예. 다음 정권에서는 좀 제발 그런 아이디어를 큰 그림을 그리는 대통령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